영화 주인공 같아. 맘에 들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나밥 먹으러 갈래? <웃음> 싫대요. 자, 패션 관심 있으세요? 패션 디자인 전공입니다. <웃음> 정우 씨는요? 저는 패션 아죠한 달에 얼마 정도 써요? 옷 쇼핑에? 때에 따라 달라요 좀 좋은 거 사면 많이 나가는 거고 가볍게 많이 사면 덜 나가는 거고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네. 오늘 미더 씨를 데리고 남자 겨울 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겨울에는 어떻게 입어야 좀이뻐 보일까를 음.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롱패딩이네요 아디다스 롱패딩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롱패딩이 좋아하는 이유는 따뜻하고 아무거나 대충 입어도 롱패딩으로 입으면 가려지잖아요 아 그래서 좋아해요 맞잖아. 그리고 또막 입기도 좋잖아요 롱패딩은 이제 유생과 생각 없다 생각해요. 네. 이거는 생존 필수템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인에게 롱패딩을 빼을 수가 없다. 옛날에 롱패딩 같은 게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이렇게 따뜻한 게 있다고 하면서 그냥 막 디자인이 고 뭐고 그냥 사서 입었는데 요즘은 예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어, 이거 예쁜데요? 롱패딩 입으면 좀 단점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한층 딱 꾸몄는데 롱패딩 입으면 그냥 다 사라져. 요 그래서 제가 패딩을 잘안 입어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안에 올블랙으로 입고 자켓 같이 입고 위에다가 그냥 딱 걸쳐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영민 입혀볼까요? 네. 좀잘 어울리는데요? 음? 아니, 약간 좀아디다스 롱패딩 광고 모델 같아요. 지금 <웃음> 여기 서 너무 예쁜데 롱패딩이 안에 다 잠그고 입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 화이트에 레이어드 했다는 걸좀 보여주는 자켓이나 후드나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걸을 때 약간 이러고 그래야 뭔가 심플해 보이지 않고 <웃음> 네. 그다음은 쇼패딩 쇼패딩 어, 이거 쇼패딩은 저는 약간 크롭 자켓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나마 좀더 패션하기 편하죠 쇼패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롱패딩과는 다르게 시장이 좀 네. 짧아져가지고 활동할 때도 편해요 왜 그러냐면 롱패딩은 다니면 너무 길어가지고 끄거나 이 앉기가 불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편하더라고 저같이 막 방방 뛰어다니는 애들은 롱패딩 입으면 롱패딩 입으면 이렇게 <웃음> 걸어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단 계단 오를 때 유, 유, 이렇게 올라가고 <웃음>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막 지하철 같은 데나 계단 올라갈 때 진짜 막 두발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쇼패딩 또 활동성 하기가 또 편하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다 가려버리잖아 이거는 이렇게 입더라도좀 이렇게 밖을 보여주는 패션이 될수 있겠죠? 자 다음 거 알아보죠 네, 그, 전 그래서 이게 좋아요 어 이게 뭐죠? 패딩 코트 이거는 패딩 코트라고 해서 패딩의 장점이랑 코트의 장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결합시킨 상품인데 이렇게 입고 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마르신 분들이 입어야 약간 이쁜 핏이네요 저는요? 말랐어요 아! <웃음> 롱패딩이라서 따뜻하고 코트여서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내고 또 이렇게 허리벨트 하면 은 약간 정장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딱 꾸민 느낌도 나고 따뜻한 느낌도 나고 포근한 느낌도 나고 저는 얘가 지금까지 제일 베스트 진짜 남성분들 이거 제품 하나쯤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그다음에... 쇼코트. 쇼코트요? 네, 롱코트죠. 제 기준 쇼코트예요. 제가 입으면 좀 짧아요. 아, <웃음> 진짜? 당신 입으면 롱코트가 될 수도 있죠? 어때요? 아, 저는 근데 좀 이렇게 애매한 기장 정말 싫어해요. 길 거면 길든가. 코트 같은 경우는 에 롱코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부하지가 않아서 어. 기본적으로 롱코트 입어도 사람의 실루엣이 잘 보여서 어. 멋있습니다. 하지만 쇼코트는 살짝 사람이 엉졸해 보여요. 그리고 스키니한 사람들이 아니라 몸이 부한 사람들이 그 쇼코트 입잖아요? 그럼 살짝 마동성님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팔뚝 막 감당 못 하고. 어. 거기다가 이제 또. 아, 그거 절대 안 돼요. <웃음> 근데 롱코트, 쇼코트 중에서도 핏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얘는 얇은데 따뜻한? 흐물흐물한 느낌이어서 안에 어떤 걸 입든 핏이 망가지지 않는? 지금 원단이 되게 뭐 캐시미어 50이라고 하는데 되게 좋은 걸로 봐서는 안에 좀 많이 껴 입어야 돼요 그리고 아. 이런 거 입으면 무조건 핫팩 필수죠 멋을 부리되 따뜻하게 지느려면 핫팩이 필수입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숏코트를 사면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뭐 그냥 간단하게 안에 입고 목도리 같은 걸 싹싹 둘러가지고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맥코트예요제 꿈이 진짜 많이 입어요 맥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발막한 그리고 특히 이 맥코트 이거는 제가 겨울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것도 레이어드를 해서 꼭 입어야 되는 제품이죠 너무 겨울. 얇은데요? 맞아요 너무 얇기 때문에 안에 조금 얇은 니트나 음. 그런 걸로 레이어드해서 입으신 다음에 목도리까지 하시고 장갑하시고 그다음에 입으셔야 돼요 야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거의 트렌치코트라고 할수 있고요 아, 어떤 것 겨울에...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좀 추울 수는 있으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남성분들 맥코트 색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검은색 있어야 되고요 네이비인데 푸른빛 도는 느낌의 그런 네이비 필수고 뭐 이런 카키색도 나쁘지 않고 비한 베이지 색깔 그런 거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점은 이 단추입니다 제 패션 이런 패션 많이 보셨잖아요 아, 네. 정훈이가 진짜 좋아하는 코트예요 네, <웃음> 네. 주머니가 뚫려 있어 얘는 이렇게 짠뭘본 <웃음> 어, 뭐 거야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빴어요 목도리 <웃음> 도마뱀 같은 이런 목도리 <웃음> 도마뱀 <웃음> 죄송합니다. 전제 남자친구가 이거 진짜 꼭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웃음> 아니요. 주머니는 제가 꾸매주려고요 <웃음> <웃음> 다음은 로브 코트예요. 로브 코트 저 너무 사랑해요. 오 이름은 생소한데 많이 봤어요. 아니 로브 코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절... 코트가 다 코트지. 로브 코트는 뭐냐면 약간 샤워가운같이 생긴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맞아요. 내 입고 가니까 샤워가운을 놓르더라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샤워가운 같은 느낌이라고요? 살짝 진짜 금방이라도 같이 함께 밤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때요? 아 근데 진짜 약간 패션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저 추천. 색깔도 너무 예쁘다. 아, 무조건 사야 하나. 로브 아, 코트. 네. 로브 코트에 장점이 이 끈을 하지 않으면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조금만 차려입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허리 딱 매서 라인을 강조해주시면 차려입은 듯한 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어서 끈 있는 코트를 사는 이유도 있죠 추우면 이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좀 잠그기도 하고 어 이러니까 좀 멋있는데? 예뻐! 어, 되게 이쁜데 나는 근데 나는 이렇게 묶는 거 싫어해 사실 그래도 남자는 언젠간 묶어야 돼요 그쵸 <웃음> <웃음> 이거는 봄버 자켓이에요 항공점퍼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약간 패딩 계열이에요 이걸 딱 보시면 어떤 분들은 어? 이거 항공점퍼 아니야? 맞아,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용으로 나온 게 이제 버 자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오야 좋다 야, 진짜 가볍다 혹시 지금 알몸인 기분이에요 난 이거 그래서 마있 나갈 때 많이 입어요 잠깐 잠깐 빨리빨리 어. 입고 나가기에 되게 용이한 자켓입니다 그리고 예. 이런 옷이 좋은 건 안에 옷을 대충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워낙 위에가 캐주얼하기 때문에 음. 안에 부담없이 입고 진짜 잠깐 밖에 잠깐잠깐 돌아다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딱막 입기 딱 좋죠 그리고 솔직히 편하게 입고 싶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꾸미고 싶을 때보다 편하게 입고 싶을 때 코트 입기 힘드니까 이렇게 패딩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것만 걸쳐도 추리닝에 살짝 꾸민 느낌을 낼수 있어요 빈티지의 장점이죠. 꾸민든 안꾸미는데 꾸민 멋있어 어. 자 이거는 가죽 자켓인데요 저는 겨울에도 무조건 입어야 한다. 잘. 가죽자켓은 필수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뽀글이게달린는무스탕 느낌 나는 가죽자켓들 너무 많아서 맞아. 어머 뭐야 이거? 아 이거 붙일 수가... 아, 아이고 죄송해요 <웃음> 레더 자켓 하면 블랙이 떠오르지만 브라운도 예쁘죠 저는 일단 이런 색깔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리 그냥, 그냥 그냥 똥색 같아요 얼굴을 보면 똥이 마려워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빠 옷 같아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색깔 자체가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샀거든요 이번에 블랙 샀어요? 아니요 이런 색으로 음... 샀어요 근데 무겁더라 아 얘도 가볍진 않아요 진짜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어... 어때요 당신은? 저는 가끔씩 이제 빈티지한 습으로 입고 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입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아까 앞에 저는 이런 걸 코트를 좀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편이에요 가족이 되게 추울 때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롱코트에다가 안에 이렇게 좀 짧게 이런 가죽 자켓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괜찮아요. 오 근데 좀 센스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괜찮아요? 네. 오, 살렸네요. 아, 지금 아, 엄청 그래서... 이 콘텐츠 일이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아! <웃음> 예쁘다. 진짜 줄까? 건데? 진짜요? 응. 진... 근데 갑자기 왜 주세요? 그냥 마음는거같 진짜 좋아요. <웃음> 진짜... 아 줄게, 진짜 그거. 진짜요? 어, 줄게. <웃음>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다음 주에 <웃음> 아우터 안 입고 올게요. 어. 아, 네 건데? <웃음> 진짜 감사합니다. 소매 기장도 딱이다. 어, 진짜. 어. 그다음 후리스! 좋아요 후리스는 간단하게 그냥 집 앞에 편의점이나 이럴 때갈때 이게 입기가 좋습니다 저는 후리스 왜 사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후리스를 제 돈적으로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입고 생각이 다 달라졌어 졸라 편하 아, 근데 귀엽긴 한 확실히 후리스나 뽀글이 자켓 같은 거 입으면 귀여운 느낌이 강해져요 막 입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느낌? 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입잖아요 그죠? 교복에 그냥 후리스 이렇게 근데 이런 애들의 단점이 있어요 먼지가 잘 붙는다 <웃음> 이거 입고 잔디밭 가잖아요 그럼 도깨비풀 붙어 있어면아 맞아 도깨비풀 <웃음> <웃음> 근데 예쁘다 아니 프리스라고 해서 되게 편한 느낌만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때 포인트 이렇게 화이트 한 번씩 내려주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옷빨이 잘 받네 살짝 이런 느낌? 자 다음은 이제 무스탕탕탕 와 이게 나오네요 대박! 무스탕 좋아하세요? 안 입어요 저도 입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제 생에 무스탕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도 무스탕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어때요? 너무 귀여운데요? 포근해 그 자체 아,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완전 슬림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정말 예쁜 무스탕 완전 슬림 근데 그런 분들 이제 크롭 기장으로 이런 무스탕 버전 크롭 기장으로 나와요 이거 어, 그 배치 나온다 아왜 갑자기 생겼지? HAAAAAAAA <laughs> <laughs> 없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겨울에 되게 느끼기 싫어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보안 느낌 안에 껴입기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껴입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어. 무스탕이 생각하면 엄청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샀던 것 같아요 이걸 입으면 괜히 쟤왜 이렇게 꾸몄지? 하는 소리 들을까봐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전혀 과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이게 왜안 부담스러운지 디자인이 과하지 않아요 무스탕 같은 거 지퍼 엄청 달려있고 털막 이상한 데도 다 달려있고 뭔지 알아요? 얘는 깔끔하게 디테일이 많지 않아서 더 부담없이 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점프 수트입니다. 어, 점프라고한번더 <웃음> 보시면 안 돼요. <웃음> 발길 <발, 발기. 웃음> 이거, 이거 점프 수트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짠. <웃음> 그 점프 수트가 한창 유행했었던 시즌은 때는 바야흐로 이제 도둑들 이제 전지현 님 아... 김혜수 님께서 이제 입고 나오셨을 때 어머 어머 정원이들 봐 하면서 막 입기 시작했고 어, 쇼미더머니 힙합이 좀 일어나면서 이런 스트리트하게 입는 점프 스트가 많이 성행을 했죠 아, 너무 귀여워 여기에다가 여러분 작업복으로 입을 수도 있고요 미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입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바이크 정비소 사장님도 이거 입고 계시거든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롱 워커 신으면 작살나요 아나 너무 좋아해 어때요? 점프 스트 입은 남자? 전 좋아해요. 제가 점프 수트 자주 입거든요. 제 주변 지인들도 점프 수트 입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멋있어. 남자분들이 입으면 멋있어. 아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똥싸려면 바지까지 다 내리기 내려가 되거잖아요 그러면 또딱바닥에서 쓸리잖아요. 그물 묻죠. 다시 싸고 다시 입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촬영할 때나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정도로 그리고 나는 아, 똥안 네. 싸고 그냥 오줌만 싼 건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똥싸는 시간. 어, 그래서 나똥안 싸는데 똥을 오해받을까 봐그런게 아. 있죠. 그, 그래서 저도 점프 수트는 하나씩 안갈 생각으로 입어요 음. 여자분들이 원피스 좋아하는 이유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코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 수트 같은 거는 위아래 맞출 필요도 없이 이렇게 바로 캐주얼하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코디하기 편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했죠, 조끼 패딩입니다. 아 저는 진짜 좋아요. 너무 따뜻해.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커. 맞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저, 정말 필수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트 같은 거 얇은 거 입을 때 안에 이렇게 덧대입는 게 조, 좋아요. 레이어드로. 음. 음. 그래서 따뜻하거든요. 음. 제가 얼죽 코의 입장으로서 이거 안 입고 나가면 얼어 죽어요. 딱그 정도 용도. 네, 근데 제 친구가 제가 이런 이런 조끼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입거든요. 진짜 싫어요 제가 그 조끼 입는 거 아직도 아니. 직장 생활 못입못 못 벗어났냐고 시작해가지고 아저씨였다. 벗어라. 근데 진짜 경량 패딩 자체를 완전 패션으로 입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네. 이런 이런 옷에다가 이런 걸 입고 하죠. 그냥 패딩 조끼 아닌가? 경량 패딩 조끼인가? 네. 본적 없어요. 이런 길거리 이런 어. 패션? 어. 봤죠? 봤어요! 이거 이거 봤어요 아, 100번 본것 같아요 이런 패션 뭔 느낌인지 알죠? 학생들이 좀 하죠 선호해요? 아니요 전 진짜 따뜻하기 위해서 코트 안에 입는 정도의 느낌이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네 다음은 집업 니트예요. 지금 당신이랑 입은 옷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건 집업이죠. 어. 이거 되게 남성분들이 편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한 자리에 나왔을 때 많이 입으신다고 그런 음.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편한데? 어 되게 꾸민 어 느낌이 들어요. 편하게? 지금 사도 유행이 안넣고 따뜻하고 편하기까지 해. 목폴라는 솔직히 뭐 간지럽거든요? 답답할 때도 있으세요. 맞아요. 그걸 내려버리면 돼요. 춘. 올리고. 맞아, 주우면 이렇게 올리면 돼. 뭐 폴라 돼? 어디 입어도 다 이뻐. 너무 니트 같은 거, 좀 차려입은 브이넥 같은 거안 어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짚어있는 캐주얼한 형태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냥 니트. <웃음> 어, 네, 얘는 패턴이 좀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딱 여기만 있어가지고 패턴이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오히려 과하고 손이 잘안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그냥 안에 이제 맨투맨 뭐 같은 거를 막 알록달록한 거 입으면 이뻐. 근데 헤딩을 입으면 그 살짝 안에 알록달록한 거 별로. 그래서 베이직한 걸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깔끔하죠? 당신이 남친6으로 난다? 바로 이런 거 구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근데 대신 사이즈가 너무 정사이즈 딱 음. 맞는 니트는 비추 살짝 좀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맞아. 그리고 안에 이렇게 얇은 니트 입고 이런 거 코트에다가 네. 코디하셔도 좋고 조금 더 자기 좀 따뜻하게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니트에는 이런 패딩도, 쇼패딩도 좋아요 자, 마지막은 목폴라인데요. 필수품, 이거 진짜, 이거 기본템. 어, 전 남성분들이 목폴라 입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상형이 있어요. 저... 목폴라 잘 어울리는. 아, 그 이상형으로 입는 사람 꽤 많더라? 저 진짜. 그 분위기가 있죠? 뭔가 다 가려져 있는데 좀 섹시한 느낌 있죠? 어, 맞아. 아, 네, 네, 네. 어. 어, 다른 남자인데? 지금 <웃음> 아직 이러고 있는데요, 저 지금? 얘는 내가 이름을 지어볼게. 케빈? <웃음> 어, 너, 너 짜증나게 잘, 잘 어울려. 저, 케빈? <웃음> 케빈? 해, 케빈? 케빈! 아이 비닐 써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케빈은 아, 한번 워크... 들어봐 놓게 케빈은 비닐이 싫어해. 약간 무슨 영화 이름 같지 않아? 케빈은 응. 비닐이 싫어해. 아 열받네. 아, 아 먼지 들었어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케빈이 왜잘 어울려? 어이가 없네. 요, 영화 주인공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밥 먹으러 갈래? 덧붙이자면 배우분들 이제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기본으로 옷 입고 오라고 할때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깔끔하고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맞아, 맞아. 네, 많이들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정말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선이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 거울이 보여요? 아니요 그냥 해보는 거보인척 해야죠 아, 네. 오 야, 진짜 괜찮다 <웃음> 이거 맞아요? 꼭 구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목폴라의 코트! 아! 저저 저 그냥 진짜 울어요. <웃음> 솔직히 그게, 그게 찌특해요, 사실. 유진이의 원탑, 개인적으로. 어? 내 코트 당첨! 이 친구는 네. 이렇게 있어도 멋있는데 자켓까지 잠그면 사람이 음. 뭔가 있어 보이고 음 그냥 뽀뽀하고 싶어요. 아, <웃음> 난 이거, 패딩 코트. 아 이건 두 번째. 저는 네. 아무래도... 이거, 주, 준대요. 준다고 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많은 패딩부터 이제 목폴라 이너까지 이렇게 다양한 남자 패션, 겨울 패션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겨울이 옷 입는 게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어차피 아우터 하나만 입으면 되는데 어. 뭐가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아 겨울에도 충분히 다양한 패션들로 멋을 낼수 있구나 느낀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네. 겨울이라고 너무 막 따뜻하게만 입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얇게 입어도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제 꼽은 당신의 겨울 패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